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용을 열어서 국민영양관리법을 마무리를 조금 하고 식품위생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영양관리법에 왜 이걸 보냐 하면 은 영양사 면허에 밑받침이 되는 바로 법률입니다. 그래서 본문 열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1, 제1장 총칙, 제2장 국민 영양관리 기본계획, 3장 영양관리 사업, 4장 영양사 면허 및 교육, 교육 등, 5장 보치보치에 임상영양사 제도 언급이 되고요. 그다음 모든 법에서 우리가 벌칙은 꼭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벌칙 어떤 벌칙이 있는지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기 전에 자 여기 들어가서 재정, 개정 이유는 뭐다 그러는 건 한번 보시면 되고 연역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 3단 비교 그 신구법 비교, 그러는 게 이것이 만약에 법령이 개정이 됐다, 바뀌어졌다. 내용이 그걸 여기에 시행 보세요. 2020년 7월 8일 시행, 그리고 2020년 4월 7일 일부 개정이 됐다. 그리고 이게 구법이에요. 좌측이 구법이고, 이제 이것이 이렇게. 개정이 바뀌었다. 변경이 됐다. 언제? 2020년 9월 12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자, 이런 질병 관리 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영양정책 및 영양관리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식품 및 영양에 관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질병관리청장으로 이제 내용이 바뀌었다. 그요 부분을 항상 여러분들 법을 딱 보실 때 신구법 비교를 미리 딱 들어갔어요. 혹시 구법을 보고 있으면서 신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사이트가 법제처에서 관리하는 가장 최신 법령자료가 올라옵니다. 이 사이트를 이용을 하세요. 자, 그러면은 신구법 비교 됐고, 그 다음 3단 비교 한번 여러 가지고 보자. 3단 비교도 그러니까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 3단인데 인용조문을 3단 비교했는 경우도 있고 위임조문 3단 비교 법령 단위 3단 비교가 있는데 우선 조문부터 한번 살펴보는 게 괜찮겠다. 보시면 은 목적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 국민영양관리법왜 법을 만들었나 목적입니다. 이 법은 국민의 식생활에 관한 과학적인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국가 영양 정책을 수립 시행한다. 그러니까 체계적인 국가 영양 정책을 수립 시행 해 가지고 함으로써 국민의 영양 및 건강 정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일, 법의 모든 법의 제1조는 목적이 나옵니다. 그다음 2조가 정의가 나옵니다. 1조 2조는 꼭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어느 정도 머릿속에 좀 기억을 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정의의 식생활이 뭐냐, 이런 정의가 나왔습니다. 이 정의는 법률, 이 법에서 이렇게 정한다. 근데 문제는 법에서 정해지지 않는, 이 정의 되지 않는 것은 이 법을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법조항에 없는 걸 임의로 뭐, 뭐, 뭐, 만들어가 준용하고 뭐, 이거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 정의를 꼭 보자. 자, 식생활, 식생활 용어 많이 씁니다. 뭐가 식생활이냐? 자, 법에서는 이렇게 정하자.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우리가 식생활이라고 하자 그 다음 영양관리라는 게 뭐냐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해 국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영양관리라고 법에서 정의합니다 그 다음 영양관리 사업은 뭐냐. 영양관리를 위해서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 상담 등 사업을 말한다. 교육 상담 등 사업을 말한다. 자, 그리고 나서 제3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 위에 영양관리, 영양관리 사업 이런 거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내용들이고 그 다음 영양사 등 책임 제사죠 영양사는 지속적으로 영양 지식과 기술의 섭득으로 전문 능력을 향상시켜 국민 영양 개선 및 건강 정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항, 제2항, 식품, 영양 및 식생활 관련 단체와 그 종사자 영양관리사업 참여자는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정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 다음 5조, 국민권리, 6조, 다른 법과의 관계 국민영양관리에 대해서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 그 다음 제7조, 이제 국민영양관리사업 기본 계획이 나옵니다. 자, 기본 계획이, 자, 이렇게.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민건강정진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정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 자,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 5년마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자, 몇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질병관리청장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떻게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그 다음 국민건강증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본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해라. 자, 그러면 수립하는데 법이고, 이제 0에서 영양관리사업은 다음 각호가, 각호와 같다. 영양관리사업 유형. 자, 법제 14조에 따른 영양, 여기 지금 법제 14조는 밑으로 또 내려가서 14조하고 연결을 시켜서 봅니다. 자 영양소 섭취 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재정 보고 누가 해야 되나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 영양소 섭취 기준을 재정하고 정기적으로 개, 개정해서 학계 산업계 및 관련 기관 등에 체계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2항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제 1항에 따른 영양소 섭취 기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뭐 등등 이런 사업들 나옵니다. 다시 위로 돌아갔어. 자, 영양 및 식생활 조사. 뭘 조사해야 하나? 영양 문제에 필요한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영에서 자. 1. 식품 영양 성분 실태 조사를 한다. 2. 당, 나트륨, 트랜스 지방 등 건강 위해 가능 영양 성분 실태 조사를 해라. 그다음 3. 음식별 식품 재료량도 조사하고, 그 다음 그 밖에 필요한 것을 조사해라. 이렇게 시행 0에서 그 다음. 시행령의 영양, 영양식 생활조사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시행방법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 0이고, 그 다음 14조 받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영양소 섭취 기준 식생활 지침 주요 내용 및 발간 주기 등, 그리고 자, 이 내용이 쭉 나옵니다. 여기에서, 법제 14조 3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에는 다음 각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 다음 각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증진을 위한 올바른 식생활 영양 및 영양관리 실천. 2.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 3. 질병 예방관리를 위한 식생활 및 영양관리. 4. 비만 저체중 예방 및 관리. 5. 영양취약계층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식생활 및 영양관리 6. 바람직한 식생활 문화정립 7. 식품의 영양과 안전 8. 영양 및 건강을 고려한 음식 만들기 9. 그밖에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 이렇게 뭘 해라 그러는 게딱 지금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영양사 면허 및 교육 자, 영양사 면허 및 교육 제 15조 영양사 면허는 자, 이런 이런 이런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시험을 치겠다 이 얘기예요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런 이런 대학을 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 교과목 및 학점 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보건복지부령, 보셨죠? 시행령,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영양사, 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자, 별표 1.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걸 프린트해서 여러분이 취득한 교과목, 학점, 교과목 학정을 체크해보라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 별표 1의 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를 전공한 뭐 사람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졸업이 예정된 사람 쉽게 얘기하면 졸업을 한다는 전제하에 졸업 예정자는 시험을 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졸업이 이 시험이 언제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졸업이 예정된 자 응시일이 지난 우리가 9월 달이었습니까?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졸업이 그러면 3개월은 여러분 졸업이 2월 달 아이가? <웃음> 그,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될 부분이고. 자, 됐다. 이 경우 졸업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 예정 시기에, 에,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아까, 자, 교과목, 교과목, 그 다음에 학점, 요, 이수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수하고 별표 1에 2에 따른 학과, 학부, 전공을 졸업해야 한다. 여러분, 문제 없이 다 해당, 뭐다 듣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외국에서 만약에 어떤 공부를 한 사람은 시험을 어떻게 칠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 를 받은 사람 이라고 해서 바로 시험을 칠수 있는 게 아니고 보금,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정하여 고시한 인정기준에 해당되어야만 시험을 칠수 있어요. 그 다음 3도 마찬가지 외국영양사양성학교를 졸업한 사람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한 인정기준 여기에 합당하지 않으면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 자격 심사를 받아야 돼요. 문제는. 자, 이 문제는 이 외국에서 굉장히 좋은 아주 뭐, 뭐, 세계에서도 참 손꼽히는 대학에 이 영양, 영양전공, 식품영양전공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 영양사 그 나라에 면허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서 고시한 인증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심사한 결과가요 이이 인증기준을 통과한 학교가 참 드물어요 굉장히 까다롭워요그 얘기는 여러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면허 그러는 게 외국에 뭐 미국에 의사를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한국에 와서 바로 의사 면허 취득할 수 있습니까? 바로 바꿔줍니까? 안 바꿔줘요. 시험 칠 조건이 되는지 인정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 외국에서 무조건 졸업하면 다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느냐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 영양사 면허를 주느냐 그런 문제 아닙니다 시험 칠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부터 이제 따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 영양사 면허 자격 자, 했습니다 면허증 교부는 이렇게 한다 다. 응시자 응시 자격 제한. 이이 이 부분을 한번 봅니다. 우선 제 1항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영양사 국가 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합격을 무효로 한다. 제 2항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된 자가 된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영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회 범위 내에서, 3회의 범위 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한다이 얘기는 만약에 원래 응시해서 어때요? 부정행위를 했다. 그럼 적발되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러니까 3회 그러니까 이번 1회, 2회, 3회 앞으로 2년 동안 더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수 있는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물론 뭐 부정행위 이런 것들은 뭐. 안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다음,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 제한에 법제 15조 2항에, 제 15조의 2, 제 2항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 제한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한번 열어봅시다. 별표 4. 자. 이렇게. 위반행위 응시 제한 횟수. 딱 나와 있어요. 시험 중에 대화, 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였다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해당 자료를 이용했다 제12조 1항에 따른 응시 원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했다 그러면 응시 제한 횟수 1회, 그다음 2회 시험 중에 다른 사람 답안지 문제지를 엿보고 본인의 답안지를 작성했다 뭐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답안지 작성에 도움을 줬다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를 다른 사람과 교환했다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전자장비,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답안을 전송했다 아주 구체적으로 다 나와있죠 시험 중에 시험 문제 내용에 관련된 물건을 다른 사람과 주고받았다. 2회. 응시. 제한. 그 다음 3회. 본인이 대리 시험을 치, 치르거나 다른 사람을 하여간 시험을 치르게 했다. 사전에 시험 문제 또는 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줬다. 사전에 시험 문제 또는 시험 답안을 알고 시험을 치렀다. 3회. 응시. 제한.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있죠. 자, 그래서. 자, 됐고. 시행규칙. 그 다음, 제6조. 결격사유. 자, 결격사유는 이건 거의 대부분 언어법에서나 결격사유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다음 각호 언어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정신 건강 정진및 정신 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자 정신 질환자 정신 질환자 조건 다만 다만 전문의가 영양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정의 부정 긍정이다. 다. 음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자, 나중에 여러분들 이걸 한번 열어 보세요. 시행규칙. 그다음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영양사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이런 사람은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자그 다음 감염병 환자 봅시다. 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암목에 따른 비형 간염 환자를 제외한 감염병 환자. 자, 비형 간염은 제외한다. 자,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감염병, 제1급 감염병, 뭐 2급 감염병, 그리고 쭉 나옵니다. 자, 나중에 필요한 부분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 제17조. 영양사 업무가 딱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양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정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 식생활, 교육 및 상담. 2. 식품영양정보제공 3. 식단작성 금식 및 배식관리 4. 구매식품 검수및 관리 5. 급식시설의 위생적관리 6. 집단급식소 운영일지작성 7.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자 이것이 영양사 업무 업무입니다. 직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식단 작성도 하고, 조리사, 그 종업원에 대해서 영양 교육도, 위생 교육도 사실은 시켜야 됩니다. 영양 지도, 위생 교육 시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8조, 면허. 자, 면허 등록.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양사 면허를 부여할 때는 영양사 면허 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만, 면허증 교부 신청일 기준으로 제16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 그냥 앞쪽에서 우리가 면허를 내어주지 말아야 되는 이런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면허를 어떻게 해라?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면허 등록 및 면허 교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니 된다. 그래서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주어서도 아니되고 누구든지 면허증을 빌려서도 아니된다. 이 조항은 지금 거의 국가 면허 자격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조항입니다. 제3학,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2020년 4월 7일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도 안 되고, 그걸 알선해서도 안 된다. 자, 그러면은, 이, 이걸 했을 때는 어떤 처벌이 있을까? 벌칙이 있겠죠, 그죠? 벌칙하고 잘 벌칙 연결 시켜 보도록 하고 그 부분은 우리가 기록 기억을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다음 영에서 영양사 실태 등의 신고가 있습니다. 자이 신고가 영양사는 법제 20조 제 2제 1항에 따라 실태와 취업 상태를 취업 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어디? 매 3년마다 신고를 해라 그러니까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 신고 조항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뭐 신고 수리 업무를 업무에 따른 영양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얘기고요. 그래, 여러분들이 바로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는 게 아니고 영양사협회 신고해야 된다 자, 이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제19조 명칭 사용금지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영양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럼, 만약에 사용했다면, 어떤 벌칙이 따를까? 자, 이거, 어떤 벌칙이 따르는지를 생각을 좀 하시고, 다음, 제20조, 보수교육입니다. 보건기관,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영양관리 수준 및 질, 자질 향성을 위해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 보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보수교육의 시기 대상 비용 방법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령에, 자, 밑에, 보건복지부령, 이렇게, 시행 규칙에, 보수교육은 몇 시간을 받아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받아야 되느냐? 자, 시간은 몇 시간이고, 매년 받아야 되냐? 2년마다 한번 받아야 되냐? 자, 작년까지 2년에 한번 받다가 지금 이제 원래 여러분들은 매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어, 이거는 왜또 지금? 이렇게 나오나? 보수교육 시기 대상 방법 보수교육은 영양사 협회에 위탁한다. 협회 위탁한다. 협회장은 교육을 2년마다 실시하며 교육 시간 6시간 이상을 하다 다만 해당 연도에 따른 에, 단세에 따라 교육 받은 경우는 법제 20조의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며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며. 보수교육 대상자 중 다음 언어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보수교육이 보수 을보수교육 면제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면제될 수가 있다. 보수교육 면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라. 보수교육 관련 자, 협회장은 다음 각호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수교육 받은 사람의 서류는 3년간 보관해라.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수교육 시기 방법은 법제 22조에 따라 영양사협회에 위탁한다. 자, 영양사협회에 보수교육을 위탁했다. 됐고 그 다음, 21조, 면허 취소. 자, 이 부분을. 자, 영양사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취소되느냐.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양사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그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다만 제 1호에 해당하는 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거는 강제 조항이에요. 그렇죠? 위에는 취소할 수 있다였고, 이거는 취소까지 안 가고 벌칙을 뭐좀 낮은 벌칙을 줬다가 몇번 기회를 줄수 있는 경, 경우 얘기고. 제1호, 제1호가 뭡니까? 이거, 1. 1 경우에는 무조건 취소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영양사 면허. 혹시 면허가 지금 취소란 얘기는 면허가 나가 있는 상태잖아. 근데 그 면허가 나가 있는데 그걸 취소해야 된다. 강제조항이야. 자, 이게 뭐냐. 법제 16조 제1호에서 3호 다시 자백 법제 16조 1호에서 3호 자 뭡니까 결격 사유입니다 그죠? 만약에 정신 이렇게 정신질환자 그 다음 감염병에 의해 가지고 영양사 면허, 영양사 식물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마약, 대마, 향 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이 사람들 1, 2, 3, 5이세 경우에 해당되면은 취소 강제수항입니다. 그러니까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조건에 해당되잖아. 그래서 그래서 자이 경우는 무조건 취소를 해야 된다. 그다음 이제 취소할 수 있다라고 조건을 붙였는 이 경우에는. 이제, 뭐, 몇 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기회를 줍니다. 자, 제2항에 따른 면허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양사 업무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면허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양사 업무를 했다. 이때 면허 취소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제2항에 따라 3회 이상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면허 취소될 수 있다. 다음, 제2항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양사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서 면허정지를 명할 수 있다. 면허정지입니다. 취소가 아니고. 자 1. 영양사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 식중독이나 그밖에 위생과 관련하는 중대한 사고 발생 했어. 직무상 책임이 있다. 이때. 2. 면허를 타인에게 대의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경우.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면허 정지. 그 다음, 제3항. 제1항, 2항 및 제5항에 따른 행정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 행위 유형과 위반 정도등을 참작해서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그 다음,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의 면허취소 처분 또는 제2항의 면허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뭐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냥 바로 면허처분, 뭐, 정지, 뭐, 아니면은 면허취소, 이 처분을 내릴 수 없다.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음 제황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양사가 제20조의 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시할 수 있다. 그 영양사 면허 신고를 해, 해야 되잖아. 그거 안할안 안 했을 경우는 면허, 면허 효력, 효력을 정지 그 다음 행정처분기가 세부기준 한번 나중에 열어보시고 자, 영양사협회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임상영양사입니다 자 23조에 자, 임상영양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양관리료에 의해 영양판정, 영양상담, 영양소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에게 영양사 면허 외에 외에 임상영양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자, 임상영양사는 면허가 아니고 지금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그다음. 임상 영양사 업무 자격 기준 자격,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 다음 밑에 뭐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렸어도 안 되고 알선 행위 했어도 안 된다. 그 다음 임상 영양사 자격 취소, 취소 조건.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상 영양사가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그 자격증을 6개월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그 다음, 제1항에 따라 정지되는 이, 그러니까 자격증을 빌려줬는 경우, 이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항, 제2항에 따라 임상 영향사에 대한 행정 처분에 관해서는 제21조 사항 제4항을 준용한다. 앞쪽에 영양사에 관해 내용을 준용한다. 그대로 적용하겠다. 할수 있다. 그 다음, 권한, 위임, 위탁, 뭐 수수료,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자, 법에서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임직원. 이 사람들 공무원 아니잖아, 그죠? 공무원은 아니지만은, 여기에서 일어났는 만약에 어떤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될 경우에는, 바로 벌칙에 적용에는 공무원으로 보고 적용한다. 그 말입니다. 의제. 그 다음 나온 것이 벌칙. 자, 벌칙은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봐야 됩니다 자 봐야 되니까 봅시다 벌칙,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양사 면허증 또는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꽤 무겁죠 그 다음 제18조 사항, 23조 사항 위반해서 영양사 면허증 또는 임상영양사 자격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걸 알선한 사람 그러니까 빌려주거나 빌리는 걸 알선하는 사람, 빌린 사람 할것 없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그 다음 제19조 위반하여 영양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자, 벌금에 처한다. 자, 어때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자, 그러면, 어, 국민영양관리법은 이제 우리가 한번 봤다.